제가이 마스크를 쓰고 말씀드리야 이게 따라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이 송관보 회장께서 사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송관보 회장 이해라 그러면 이러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오게 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늘 맞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니? 쓰고 하시되. 예, 양해 많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회원님들 얼굴을 뵙고 이렇게 우리 교수 협의의 공개 수련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네, 저희들은 항상 알파와 오메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거어하는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오메가 바이러스가 될 것을 배웠으면 하는 저의 바람이고 언젠가는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2021년이 시작한지가 어저께 같습요 벌써 이제 1 2월이 공개수련회를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또 1년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 맞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만는 충분히 다 이루지 못한 것은 우리 차기 회장님께서 어, 이어셔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협의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선 공개수련회는 저희들이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개 일반 사람들이 영양사가 어떤 책무를 감당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영양사 역할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사 그리고 우리 식품 영양학과 발전 방안 이런 주제로 공개 수련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조 강연으로 영양사 직무에서 어떤 디지털 어떤 직무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를 그다음 이어서 우리 식품영양학과 영양사 교육을 위해서 어떤 평가 인증 사례와 학과 발전 사례 그리고 입시 관련해서 컨소시엄 후진학 선도형 사업이라는 어떤 이 사례를 하시고 함께 동계 연수회의 내용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보신 와중에서 이렇게 강연을 맡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어, 이 동계 수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더 교육이나 입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우리 본석 협의회 그 발전을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식품영양학회와 문흥당 교문사 서우 광문각, 신지원, 에듀, CJ 프레스베이 그리고 일일이 다 응급하지 못한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